안녕하세요 룩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튜버 챕터3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드디어 닌자누드를 공략하는 영상이 나왔고요 새로운 보스 몬스터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버격이님의 영상으로 같이 보러 가실까요? 렛츠 기릿 자 영상 시작합니다 누들 닌자의 미션인데요 우비, 장화, 우산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많은 캐비넷 안에서 우비와 장화, 우산을 찾아야 하는 미션이죠 빨리 찾아내지 않는다면 닌자누들이 저희를 잡아먹을겁니다. 빨리 찾아내야죠. 자 계속해서 캐비넷을 여는 주인공 야 근데 너무 많아 몇백개 되는것 같아요. 오케이 뭐하나 찾았고 카드키가자 계속해서 여는 주인공 야 많다 많아 이거 언제 다 열어 또 열고 수없이 여는 주인공 오! 찾았다 우산 하나 찾았구요 자 드디어 우비 얻었구요 오 드론과 쪽지 여기에서는 절대 누들쇠를 믿지 말아라 절대 너를 밖에 날 보내지 않을 것이니 드론으로 탈출을 해라 라고 써있죠 당신의 친구 반반 이라고 적혀 있네요 드론을 이용해서 도망을 치는데 자 도망가자 오! 드디어 닌자누들이 나왔습니다. 눈치를 챈 거죠. 내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자, 빨리, 빨리 도망가. 도망가서 드론으로 도망을 쳐야 합니다. 아 이게 닌자누들이 마미롱레그처럼 기동성이 너무 좋아. 이것 봐봐. 야, 거의 뭐 스프링인데? 야, 굉장히 빠릅니다. 지난 보스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야, 의자를 타고 도망가는 주인공. 야, 이번 거 굉장히 긴박한데요? 오, 또 온다, 또 온다. 빨리, 계단 오르라가 빨리, 빨리, 빨리. 자, 뒤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을 겁니다. 어디 있지? 오, 저기 있다. 오! 야, 진짜 빠른데? 와, 이거 고무고무 고무 아니야? 고무고무, 고무 이거, 원피스, 루피 <웃음> 아니에요? 너무 빠른데? 자, 자, 자, 의자가 또 옵니다. 빨리, 빨리. 좀 가야 돼. 자, 도착했고, 거의 다 왔습니다. 오, 저기 있다. 어떻게 어떻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인자노들. 제발 탈출하면 돼. 제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제발 됐다 됐다. 오 오. 응 응. 오 어라. 아하 아, 안돼. <웃음> 어 뭐야 뭐야 뭐야. 와 결국에 진 주인공. 와 뭐야 이거 공략한 거 아니었어? 왜안 열린 거지? 아 드론을 이용하지 못해서인가? 아하 야 너무 재밌다 다음 영상 빨리 기대가 됩니다 아, 너무 재미네요 다음 영상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썸베리 님의 영상입니다 어 새로운 장소가 나왔네요 여기는 경찰서 경찰서가 있네 저 보안관 토드스토가두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자 동선을 얻어서 나가는 건가 보는데요 이걸 얻으면 저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음... 자 열어보자 오케이 토드스터의 모자에 동전을 넣습니다 배찌인가? 배찌인 것 같기도 하고 오! 철창 안에 남납이 갇혀있는 것 같은데? 맞네 경찰서 맞네 오 쓰러져 있습니다 자고 있는 건가? 오케이. 오, 굉장히 잘 만들었죠? 오케이. 어, 갑자기, 다, 오! 갑자기 어떤 장소로 왔는데, 오! 나왔다! 킬리 윌리. 에? 뭐야? 자, 킬리 윌리의 미션. 여섯 개의 팬케이크를 얻으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를 저기 설거지 바구니 안에 넣으라고 합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세개 얻었죠? 오케이. 그리고 네개 얻었고, 다섯 개. 오케이. 마지막. 저기 있다. 저거 와 근데 여기 왜 킬리빌리가 나와 너무 신기한데 과연 킬리빌리가 등장했을 때 어떤 위압감을 풍길지 궁금합니다. 뽕뽕뽕 여섯 뽕, 뽕, 개 올리고 내립니다. <웃음> 아이고 구조가 약간 그버기어이님의 피그스터 나왔던 그 영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죠? 오 문이 열리고 자, 안에 킬리빌리가 나오는 건가? 오 뭐야? 피그스토랑 힐리빌리가 같이있습니다. 야 소리 들려? 와.. 헉, 호랑이 소리가 나.. 야..뭐야? 오 이게 뭐야? 어, 갑자기? 이제 다음 영상 지라프 멜만이 쫓아오 영상이죠? 오! 반반 반반이 무너크를 하면서 앞으로 가고있습니다. 야 지랍불 멜만이 쫓아오고 있었죠 굴러 행운을 빌어! 라고 하면서 주인공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배를 누르고 아 근데 아까 킬리윌리 더 나왔으면 좋겠다 자오 쫓아오는? 기린 멜만 빨리빨리 빨리 도망가! 눌러! 오케이 내려가나? 내려가졌던걸로 기억하는데 오케이 내려가지고 다행히 끝까지 못쫓아옵니다 케이 내려온 주인공 자 내려왔고 오지 앞을 멜만이 떨어지면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봤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